안녕하세요. 네, 어제 네. 케이크 주문한 거예요 아, 네. 네, 네 맞아요. 몇개 필요하실까요? 어, 7살인데... 네. 이걸로 해야죠. 어때요? 정수 시설부터 해가지고 어. 아니 오늘 월요일인데 육회비빔밥을 제대로 하는 곳들이 다 닫아서 채소를 부랴부랴 사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지금 냄새가.. 와 음. 와, 여기 노른자만 올리면 끝이네 가자, 배도 올려야 된다. 가자, 육회비빔밥 먹을까? 얼큰한 곱창전골을 끓여서 노릇노릇 큼직하게 곤육전도 준비해봤지?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아, 비벼 보세 근데 볼때마다 육회덩어리를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어딜 가도 소고기가 있어 제가 아까 육회 사드시라고 했잖아요 만들어 드세요 이게 야 300g을 넣었잖아요 만족감이 약간 250% 정도 보통 100g 먹을 거를 300g을 먹었는데 만족감이 250%니까 사드세요 <웃음> 잠깐만 <웃음> 근데 네, 육전은 만들어먹을만한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호주산 냉동 목등심으로 한 거거든요 100g에 1,800원? 요정도 가격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육전은 헤드셍 세 소고기 구운 소고기와 안 구운 소고기의 콜라보네. 이거는 밥이 없어. <웃음> 아, 근데 먹다 보니까 채소와 고기와 배와 막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맛있긴 한데. 양념장을 조금 더 신경써서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소 스페셜이네. 그럼 다음에는 대 스페셜을 중 스페셜 먼저 해야 되나? <웃음> 얘는 청기화식당인가? 청와대 출신의 조리사분께서 만든 레시피로 하는거래요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음식치고 맛있는것 같아요 자극적이지 않은 곱창전골 맛이에요 좀 깔끔하다... 그럴까 만족스럽다 아, 잘 먹었습니다. 행복 오늘도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는데요 가시죠! 어제 먹은 육회비빔밥이 칼로리가 1400? r 정도밖에 안되더라 h 요886 밤에 에시시왔왔습다다6 7 2 p h 오늘도 마이너스다 살이 빠졌다 이야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야 그러면 오늘은 여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